안녕하세요, 살짝 살롱입니다. 배고 배고. 어디서나 당 걷기. 시이요 <웃음> <난> <웃음> 완성? 음. 더 맞죠? 새로운 에어팟 케이스 졸깃해 존나 배고파요 지금 두개 두 골드 깨질 것 같아요 근데 그쪽 야 타이레놀이에요? 아니 이 관기질이야? 시작부터? <웃음> 저희는 55분 KTX를 타고 갑니다 16호? 에어컨 틀어 주셨어. 응. 산다. 야 무슨 가는 방송도 안 해? 20분이면 거 서울렬거든. 서울렬서 하려나? 에어팟 케이스를 샀는데 조마조마 했어요. 수요일에 사가지고 안 올까봐. 했 근데 이렇게 짠! 포이포이라는 음, 포이포이라는 그거 샀거든요? 15,000원 15 에이블리에서 15 에이블리에서 15 솔깃행이죠. 솔깃행이죠. 진요아니야 진요한이야?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토끼가 뽀뽀하고 있고요. 토끼가 뒤에 뽀뽀하고 이렇게 제치앙 뒤에 제 취향. 딱내 스타일! 딱내 스타일! 이렇게. 왜? 부산이 부산행. 부 케이스도 쁘죠 케이스 이쁘죠 예꾼 병신 같아요. 케이스 이쁘죠. 그 그뒤가 누가 더 예쁜지. 있어요. 두 통도 있어요. 아, 파우콜이에요 아 네, 감, 감사해요. 작년 제, 제, 제주도 갈때 샀던 건데. 알겠어요. 참 먹어, 약 없는 없는 것보다 낫잖아. 네, 질퍼난 엉덩이 씨. 땡삼. 어, 곁을 안 보이게 주시면 해주세요. 쟤 어, 뚱뚱해가지고 요거 올리고 앉아야 돼요. 어, 살빠졌다면 살 다시 도전해보세요. 다시 도전해보세요. 야, 니네 관을 네. 하나. 네, 들어와 보세요. 했어요, <웃음> 성공. 83.5kg예요, 여러분. 1.0.1톤 아니거든요. <웃음> 0.1톤? 0저라고요? 0.1톤 맞았나 보네. 인생 살면서 세 자리 찍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 못다한 경험. 카메라 앵글 똑바로. <웃음> 영상 아름답게. <웃음> 네? 난 웃기지만 영상 아름답게 찍어보자고. 아, 네. 아무튼 인생 살면서 세 자리 찍어봐야죠. 오늘 팬티가 살짝 꼈어요. 어, 아, 이렇게 좁은가, 여기. <웃음> 동이가 들어주고 있어요. 쏘 so, 서인남. 서인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헬스 경려아시죠 헬스요? 네. 빵년이잖아요 빵년. 빡년. 네, 오늘 저 진짜. 어때요? 빨리고요. 어, 아. 살짝 제주도였으면 좋겠다는 느낌. 근데 오늘 마시는 거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일단 방할리 갈 거야. 오케이. 가봐. 네. 9번으로 나가면은 야 9번으로 가자. 안 했네. 늙었어. 아, 7번으로 나갔어야 됐네. 이거 싫다며. 걸어, 이거. 저 앞에는 없잖아. 횡단보도가 <목소리도> 저희가 오늘 묵을 숙소예요. 라라라 <목소리도> 괜다잉컴 인. 5층이요? 네. 어머. 정상스럽게 눌러주세요. 왜안 눌려? 뭐예요? 아, 카드. 아, 야, 이거 3층까지 밖에 안가. 아니야, 카드. 여기다 이렇게 찍고요. 어, 네. 이런데 처음이야. 강릉은 아니래. 까탈레나요? 강릉은 아니, 왜 까탈스럽게 해. 사람 혼란스럽게. 처음 <웃음> 알았더니 <더 말았잖아>, 지금을 눌리는 <웃음>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처음 온거 티내지 않지? <웃음> 찍고 아니 <웃음> 그 3층까지밖에 안 가긴 3층부터 11층까지라는데. <웃음> 누구랑 언년이랑 왔어요? 들어와, 일단 들어와 <웃음> 이게 추워요. 일단 캐리어를 열어야죠. 여기 숙소 오면 돼 야, 좋아. 아, 네. 개띠껍네. 원래 이거 오면 알죠? 몰라요. 네. 어감마려 요런, 추리닝, 스 쇠팬츠에, 나이키, 조던, 흰 티를 입고 왔습니다. 아, 너무 피곤해. 슈다지크 Oh baby give me baby give me b a 오늘의 일정은 방안리 가서 밥 먹기 오늘 베이스 로맨 누제로 친구는 똥 싸러 갔고 아니 생각보다 누제로 25호가 굉장히 어두워요 여러분 부산의 날씨는 so good <웃음> 대박이다 멋쟁이 택시야 아 비닐이구나 봉동빈 응. <웃음> 너무 귀엽다 진짜 아 진짜 잠깐만 아니,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어. 다쳤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저 아이를. 한 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야, 끝이 지 바로 갈까? <웃음> 어, 너무 짜증나. 그리고 여기 건너편 끝이 지 거진 한 시간에 16,000원 내고 왔고요. 정원의 물턱이 문 닫았고요. 근데 뭐 공직 따위 없이 월요일날 휴무라고만 해놓고 있다 그랬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기사님 친절하신데 운전을 좀못하시더라고요 괜찮아. 우리 어차피 놀러 왔으니까 긍정적으로 하자고. 네, 저희는 결국 결국 하루필름을 찍으러 갑니다. 줄기탱스. <목소리> 이렇게 하루 필름을 찍었는데요. 너무 잘 나왔거든요. 어머, 잠깐만, 끝이네. 이럴 수 없잖아. 잘 나오지, 카메라. 시작하시는데. 네, 시... 응. 시작. 감사합니다. 이걸몇년 만에 먹으러 왔어? 시려. 네. 근데 이거 김이 좀 먹어야지. 네. 알지? 사진 잘 나오지. <목소리> 까어 피나 오름까지 주스 센스 아1 5 땡. 저거 딱았어요 <웃음> 저기요 어떻게 먹는거야? <windsbug> 뭐얼음맥어 야. 제가 만가 채워먹을게요 응이이야먹어요 음식 맛은괜찮으세요네잘먹고 갑니다 지이집도고였습니다고이에요여고가 진짜 있고. 음 있고. 음악도 있 아키, 수산. 서면에 도있거든좋대 존나 맛있어. 그래? 나도 익어. 딴 데다. 딴다 짠네. 야 바다 짠내 겁나 올라와 바다 짠내 존나 올라와 안녕하세요 음. 살짝살보입니다 뭐야? 태국 태국 가자 잠깐만 알았어 시간 많잖아 너 빨리 자고 싶냐야? 아니 바다에 가면 없는데 왜 이쪽으로 가자 오, 진짜 따뜻하겠다. 여러분, 포차국이에 아, 응. 왔어? 요 진로, 대 time. Long time. Long 세요 m e Long time. Long time. l o 미친 거예요. 그런 거에. 어? 우리 손이, 쪼이 똑같다. 네. 어머! 어머! 아! 짠! 무두건 다리야? 머리밖에 없네. 그, <목> 어, 기 깊숙이 <목> 들어가면 거기이 깊숙, 고이리 쪽, 약간 음, 무슨 어, 수 어. 있는데, 유명한 고요, 고요, 고요, 고요, 어어어어 수목만, 수목만. 산정호수? 그쪽으로. 산정호수로. 래쪽으로 들어가면 빨리 먹어봐. 나는 회를 안 좋아하고, 해수물을 좋아해. 이거, 이거, 별로요안 <몬> 좋아해. 그냥... 아니면 그맛이기지그러니 야, 즐기지 않아. 는 아, 잘하고... 잘하고 싶다 하는 데잘하는많데안나이는데똑같이나다는데 시간 이 너무 많는나데 잘하고 는데올때는 15분 다고 싶다 하아 건데... 잘 운전했는데 갑자기 둘이서 갑자기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지. 털거 같다고 운출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어디서 저죠 아, 바로 옆에? 여기. 여기서 모르산이에요? 네. 네. 뭐 어, 아세요? 알지 네. 어, <목소리> 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 잘할 라이트 많이 없어. 아! 아 지금 라이트 지금 없어요 망했어요. 그래.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요. 어 일산을 아시다니. 부산. 이거 뽑아. 이거 네, 노래방 뒤에 똑같이 월요일부터 어. 다시 아, 우리 좀 늦게 올 걸? 월요일까지 어, 준잖아 출근해야지 우리. d <웃음> s <BBS. 웃음> 노래방 가야 돼. 얘 지금 노래방이야. <웃음> 지금 노래방 들이야 <전식이야. 웃음> <웃음> 너 놀린 아니야? 모델이가! 뭐필하세요매만 하세요 나 아메리카노 저도 어떻게 알았어요? 완전 담들아 당들 저도 <웃음> 다시 틀어주세요 <웃음> 어머 살 너무 빠졌어 뭐야? 무슨 라인이야 저게? <웃음> <웃음> 예. 알아, 알아. 아 내가 네 얘기야 그럼 <웃음> <웃음> 누구 얘기야? <웃음> 쓰레기 <웃음> 정답! 야나 아이스크림 먹을래. 어 드세요. 야 인도로 가자. 날로 날로 날로 로 오랜만에 열동. 왜 이러? <웃음> 어 존나 시원해. <웃음> 아... 계산해 주시는 맛집 예비란 님 그리고 다보 같은 사람 하나. 네? 아 아니야 들으셨어요 혹시? 속삭인 건데. <웃음> 짜증나. 아, 맞나아뭘 건? 아억 나. 그냥 건데? 지 한국 뽑으세요. <웃음> 사람 있다고 지금. 왜? 뭐가 막 갈라? <웃음> 어머 어머 기다려. 헤이 hey. hey. 나도 예쁘잖아 그렇다 오해주라그래 나도 여져야 예쁘다 오해주라 <웃음> 여러분 제각선이 어때요? 좋아요아너 <웃음> 동아리가 존나 두꺼워 아 이게 그니까 아아 차마 차마 차마 차마 차마 차마 차마 차마 차마 차마 차마 차마 차마 차마 차마 아니 <웃음> 그뭐 이게 얘 술만 꼴짝꼴짝 먹었어? 응근 안처 먹어. 단 것도 안 좋아. 이뭐 뭐야? 어, 몰라 나. 이거 뭐야? 이거 알아타 먹지. 왜먹가 어디 시발 하지? 막내가 뭐, 알아서 뭐, 시켜야지. 뭐, 오빠한테 시키랑 말아야. 뭐가 뭔데? 에어컨 꺼야 너가 꺼져지 저렇게 뼈 수사. 말해 어? 알아? 반반 수제 치킨. 그래야 보름달이 트는 막내가 날보려가야요 시발 치킨집에서 알 <목소리가> 아, 근데 맞았을까? 집에 아! 얘정서가뭐 I'm s 에가 안 왔는데 벌써 지금 취한데? 얘들아 취향. 지금 시간이 3시야 우리 술 먹으러 왔니? 나한테 부산 3시가 아니야 지금 4시야? 난... 도시1 3번밖에 난... 안됐는데 장난해? 나는 놀러왔어 아니 일단 원샷 안는거봐난 이만큼 나온다 쥐. 어 레츠고 우리 네. 얼마 먹지도 않았어 짜는나 지금 소주도병에 맥주 하나밖에 안 가져왔어 우리 지금 뭐... 그나 언제 기해나 나는 사람이 맞아. 아니야? 어 사람 아니야. 그아진짜너 있다고 뭐 취한 척하는 거? 아니야? <MosMaasuke> 아니야. 오빠 뒤지고 싶어? 응 음, 맞아. 응. <웃음> 오빠 마실 때까지 안 마실 거야. <웃음> 오빠 물론 원샷이겠죠? To <웃음> <웃음> 오빠 당연히 <언니>. 원. <웃음> 아이고 씨.. 발 아니야 언니가 보여줘. 알지? <웃음> 이렇게 해서 나 먹이는 거 같은데? <웃음> 언니, 언니가 보여줘야지 응, 음, 당들어다나 지금 뭐하는 게 어응! 오케이! 언니가 다 마셨는데 지금 뭐하는 거야? 마지막 어굴 잠깐만 <웃음> 너 뭐하는 거야? 야, 어때요? 너 뭐하는 <웃음> 뭐 거야? 빨리 마셔 언니가 마셨는데 야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잠, 잠, 잠, 잠, 잠, 잠. 야. 원샷에못 가면 시집을 못 가요 <웃음> 예쁜 사람 저 시집 안 가도 될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네. 괜찮아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 어 드실 거예요? 어, 먼저 마셔요 그러면 먼저 마셔요 마시면 두개시 마실게요 어 진짜로 원샷 올라? 이게 내일 되면 그래 예예 원래 맛이 듣거든? 봐봐 웃잖아 웃는 거면 몇 프로야 얘 봐봐 어우 수 없어 내일은 분명 더맛있걸 홀리모리 야야 이거 마 해봐 야 찍어줘 어, 저는 어 너무 연약했어 여성 숙녀 마셔 선배님이 먹으려면 지당 먹어야겠어 예비 선배님 잘 먹겠습니다 <웃음> 야, 그만해! 야, 그만해! <웃음> 야, 잠깐만. <왜>? 야. 어. <웃음> 왜? 야. 나 진짜 취할 것 같아. 나 연기 아니야. 진짜. 실짜 사람이야. 미 편집하지 말라고. 어, 편집 편집하지 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o <웃음> <웃음> 야, 너무 잘걸어 근데 문진는 현지 지금 발이 아플 것 같은데 <웃음> 야 여기 다른 체류가 다야 해운대 나, 나 돌아